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어? 이래야지 그림자가 안 생기죠. 어? 이렇게? <웃음> 어? 이러면 그림자 더 생기네? 어? 이게 제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헤드랜턴 헤드랜턴을 <웃음> 헤드랜턴. 헤드랜턴 헤드랜턴 어머 어떻게 해야 그림자가 안 생기지? 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맨날 그 랜턴 하나 손에 들고 이 밤에 영상을 찍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헤드랜턴을 하나 사갖고 하라는 소리에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아 정말 했더니 밤에 뭐야 그거 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 저기 분갈이. 분갈이 하기도 너무 밝고 좋네요. <웃음> 이게 이제 얘는 오늘 또 내가 제가 물을 한번더 뿌렸어요. 여기 엉덩이에 이렇게 자구 나고 있죠. 자구. 어, 어? 머리를 잘 움직여야 되겠네. <웃음> 요거 하고 요거를 이제 떼내서 다른 분에 옮겨야 되는데 요즘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어? 어? 어? 어떻게 어또 쳤죠? 응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네. 그리고 러블리 로즈가 그 동네 오오 오, 이제 봤어요 러블리 로즈가 낮에 여기를 잘못 오니까 바빠서 하는 일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바빠요 오 목대 하나에서 여기 여기 여기 세개가 되어 있고 뒤도 돌아 봐야 될것 같은데 더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애들도 그리고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을 굳이 안틀어줘도 됩니다 오 밤에 보는 마디바 너무 색감 짱 땅도 엄청 커요. 아 가만 있어봐. 아, 이거 저절하려면 아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렇게 같이 엎드리면 되겠구나. 아 소리 정말 웃기네. 아이뭔줄 아세요? 까라 소리예요. 까라 소리 이런 빛깔이 나오고 있어요. 으하하하하 으하하하아 밤에 뭐 하는지 옥상이 낮에 너무 뜨거워요 이끼가 너무 덥고 이래서 꼭해전역에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깜깜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낮은 집에서 놀고 이 거리 입참 예쁘죠 요 낮에 보다 좀더잘 보이네요 오호호호 잘 보여요 밑에는 또 이런 아이들이 쫙쫙쫙쫙 바람아 불어라 아까 바람 엄청 불더니 왜또 갑자기 이 트라문타나도 이제 자구들을 제가 떼서 다른데 묻었는데 어휴 이 자구 나오는 것좀 보세요 어어어 어, 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해서 보일까? 응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더잘 보이네 이거 보세요 이거를 먼저 다한 번씩 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바글바글 얘한테서는 금도 나오고 이랬던 애라서 잘 살펴보고 어, 다른 화분 하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음, 기분 좋은 예감듭니다 어이구, 블루 엘프, 블루 엘프, 오, 어, 벤바디스. 어, 엠바디스 가음 이거 보세요 아고 귀여워 다글다글 어, 어떻게 어 하면 초점 맞고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해야 되는거나 나자하고는 약간 다르죠? 백봉! 백봉씨 이렇게 새 자고나고 있는 애들 어, 백봉이야 그래 샥샥샥샥 조심조심 아까 얘가 얘에요 아니? <웃음> 어떻게 해야지? <여. 웃음> 아직 적응 기간이에요. 헤드랜턴. 헤드랜턴 가지고 적응하느냐고 쇼하고 있답니다. 지금. 라일락도 여기 하나. 어?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여기 둘. 아 얘. 머리통 한번 잘못 옮, 옮기면. <웃음>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희한한 희한한게 되네 근데 <웃음> 저거 하기는 딱 좋아요 분갈이 짱이야 진짜 이 헤드랜터 만 얼마 주고 산거 만 얼마도 안, 만 천원인가 주고 샀는데 너무 편하네요 요거가 뭘까요 잘하고 사 자라고사가 왜 이렇게 엉덩이가 들렸지? 왜 한쪽으로? 살펴보자 엉덩이 들라고 아직 살펴보긴 그러는데 왜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지? 요거 <웃음> 매직튜브 얘도 2두 짜리였는데 여기에 새끼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우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얘는 뭐 바글바글해요 왜이럴까요? 이거는 꽃될까요? 뭘까요? 음? 아지타로즈. 이게 꽃일까요? 누구 대답해 주질 않으니 뭐. 칸칸 마커스 희성금희성금 이쁘죠? 희성금 집에 있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네. 립스틱이 집에 있는 건 이렇게 안 큰데 확실히 내다놓으면 빨리는 커요. 음. 페레즈 얘도 이제사야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물을 줘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라울 벽어연금 계절복랑금 아니 무조건 계절복랑 아, 계절복랑금 맞죠 <웃음> 밤에 보는 다육이 어떤 맛일까 화재가 집에 있을 때는 막 여기까지 빨겠잖아요 여기 나온서 이제 약간 물이 빠지는데 그래도 화재는 화재네 화재는 화재야 린들레이금 린들레이금 이거 아,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게 하지 어가만 있어보세요 아누가한테 자꾸 가만 있어보시래 요. 린들레이금 이것도 이제 자리 잡았어요 테슬라 테슬라, 아이고 테슬라도 자구가 생겼어요. 아이, 아, 이거 각도가 좀 필요해. 공부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섭세 실리스금, 섭세 실리스금, 테슬라. 자구 보이시죠요? 테슬라구요 테슬라가 타고 다니는 것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있답니다. 핑. 용월, 핑크 n k pink p i n 스황 황녀 황녀라고 아십니까? 황녀. 이렇게 황녀가 있어요. 옛날 다육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이리 가자. n k pink p 가 얘도 p i n 데 pink 보이 n k 보이세요? 응. 아 반질반질 이거는 도테랑 도테랑 와 완전히 눌러붙은 것 같아요 돌덩이가 된것 같아요 돌덩이 도테랑이 팅커벨팅커벨이고 틴커벨이 이렇게 피멍 처럼 드네 음, 이건 뭘까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아이고 근데 요거 이름을 이름표 가 없어서 잊어먹었어 모르겠어요 멀긴 멀긴 이거 왜 삐딱하지 삐딱하면 다잡은가 요렇게 요렇게 조금 오늘은 요만큼 보여 드렸어요 둥근잎 빛이 우리대 야간에 보는 이거는 어떠한 아이고 캐시미어 보세요 캐시미어 캐시미어 삼두가 진짜 엄청 예쁘네 분지 하는 것처럼 분이 나네 이게 진짜 깍 <끼약> 밤에 보는 사랑문은 어떤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랑무 <웃음> 오늘은 헤드랜턴 연습중 오늘 어디 가서 설란이 또 있길래 또 가져왔어요. 가격이 많이 6천원 줬어요. 이거 6천원 가격 먼저 거는 이제 꽃이 피지고막 지금 활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음~ 넙죽이 넙죽이 맨날 넙죽이 노블 얘네 원래 분갈이 하려고 헤드랜턴 쓰고 나서 딴짓하고 돌아다녔답니다 마리마미 아~ 우리 젤라들은요 이렇게 잘 있구요 입꼬지 애들도 여전히 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소라가씨 맨발의 소녀, 잘 있구요. 어, 얘네들을, 이름을, 어, 색깔만 틀린 애거든요. 아니, 똑같은 꽃은 아니에요. 근데 색깔들이 입어서 사왔는데, 엄마, 나, 문제는, 꽃 이름을 안 물어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요거 다 천원짜리 애들, 오늘 농장 가서 가져왔는데, 너무 말랐길래 저명간수. 푹 먹이고, 좀 키워서, 아니 키운 거, 키우기까지는 안하고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분갈이 해줄겁니다. 그러려고 오늘 천원짜리 천원짜리 요걸 사왔어요. 토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분 천원씩 주고 사왔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